그의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과공급으로 인한 집값 하락에 이어 전세시장 도 역대급 수급 불균형으로 하락세 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장 3월에만 수성구와 중구 등 8개 단지 5120 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2024년 12월까지 매월 많게는 수천세대 입주 가 예정돼 있어 대출 규제 속 입주 대란에 불이 붙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과 지역 분양광고 대행사 에드메이저의 주택동향보고서 등에 따르면 대구는 올해만 37개 단지에 약 2만 1천 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다. 문제는 입주 물량이 2024년까지 매월 수천 세대씩 지속된다는 점이다. 내년에는 대구 전역에서 48개 단지 약 3만 2천 세대 2024년에는 34개 단지 2만 100세대 입주가 예정돼 있다. 입주이사로 인한 역대급 이동을 예고하면서 입주예정단지와 구축을 중심으로 전세매물이 쌓이고 있다. 대구의 연간 신규주택 공급 적정 수요가 최대 약 1만 2천 세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과잉으로 매수자는 물론 세입자 찾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게다가 그동안은 입주예정단지 대부분이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인 만큼 주택. 멸실로 인한 일시적 이동수요가 발생해 시장의 공급을 받아냈다 하지만 올해는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정비사업이 감소해 멸실주택에 의한 일시적 수요와 더불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한 이동수요마저 줄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 하락이 불가피한 구조다 한국부동산원의 1월 5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대구전세가격은 한주 전과 비교해 평균 0.09% 하락했다. 매매가격은 0.08% 떨어졌다.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달서구의 경우 전주 대비 0.24% 하락해 1월에만 달서구 전세가 하락률이 0.69%까지 치솟았다. 실제로 달서구 월성동 A아파트는 전용면적 84평방미터에서 지난해 4월 4억 4천만원에 체결된 전세계약금이 12월 말에는 2억 8천만 원까지 내려앉았다. 또 다른 단지 역시 작년 하반기 전세금 4억 2천만 원에서 지난달에는 3억 3천만 원까지 빠졌다. 사정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수성구 범어동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5억 5천만 원에 체결된 전세계약금이 1월 22일에는 3억 7천 8백만 원으로 2억 원 가까이 내렸다. 범어동 또 다른 아파트도 작년 4월 8억원에 형성된 전세가가 1월에는 4억 5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입주 날짜를 맞추거나 잔금을 치르기 위해 가격을 내려 세입자를 구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지역 주택부동산 관계자들 설명이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 은 전세시장은 100% 실수요자 시장 으로 경기선행지수적 성격을 뗀다 고 전제한 뒤 계약갱신청구원을 통해 전세 연장을 하면서 시장의 이동수요가 줄고 매매시장이 냉각된 가운데 상당수 매물이 전세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